처음 주식을 시작한 게 2005년 2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20만원으로 단타를 치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재미로 시작했는데 모든 도박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항상 돈을 어느정도 따게 해준다는 거라 생각해봅니다. 저도 10여만원의 돈을 땄을 때의 쾌감에 젖어 점점 큰 돈을 주식 계좌에 넣게 되고 코스닥 잡주에 걸려 하한가 몇번 맞고 그러나 상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매일같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한 커뮤니티에 매매일지를 올리셨던 분인데 하루도 손실난 날 없는 신들린 매매를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하여 먼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이제 주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채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와이프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후회만 남네요. 며칠 정도 같이 매매도 하며 이런저런 노하우를 배우던 중 우연찮게 파생을 알게 됐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서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한편으론 손해도 많은 것이 e LW의 특성 이 워런트를 알게 된 것입니다. 투자하는 개인은 크게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하는데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이미 제 눈은 뒤집혔습니다. 두 달여동안 천만원 정도를 워런트로 이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여기서 끊었어야 했습니다. 제발 미련을 버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알게 되고 선물을 알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주식쟁이들이 생각하는 막장이라는 곳을 저도 차례차례 거치면서 이렇게 3억원이 되는 큰 돈을 잃고 빚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없는 살림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보겠다고 그간 조금이나마 알게 된몇 안되는 지표와 나름의 원칙을 정립하고 가능성이 보인다 생각하여 조금 있는 돈을 선물 대여 계좌에 집어넣고 80만원을 해먹었습니다. 또 날려먹은거죠. 컴퓨터 앞에서 시세창이 눈에만 들어오면 기존에 먹었던 독한 마음이 없어지는 못된 병에 걸려버린 듯싶네요 아이들 엄마는 회식이 있어서 우리 아들 둘의 저녁은 제가 차려주었습니다. 집에 밥은 없고 저는 할줄 몰라 뭘 시켜먹으려고 니 아이들이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하는군요. 뿌려주고 먹이는데 그저 먹는 걸 보고 있으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해 맑게 웃으며 아빠 맛있다고 최고라고 해줍니다. 주식판을 깨끗이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테지만 제가 가진 의지로는 몇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악에 받쳐서 오기로라도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말 것이라고. 수천 번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네요.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동안 고생시킨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아직도 방랑자 같은 처지이니 무력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지내다 보면 보답으로 돌아올 날도 올 거라 생각하고 이 악물고 여러 지표와 차트에 머리박고 오늘도 이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빌려서 주식 계좌에 집어넣을 때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직감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거나 빚이몇백 단위의 소액이신 분들 역시 그런 직감 같은 걸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주식의 감은 매번 틀리면서 말이죠. 그때가 돌이키고 본인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와이프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식쟁이들 화이팅입니다.